자존감도 되게 낮았었고, 친절한 학교 선생님 같은? <웃음> 유진양이 화려하게 하고 싶다 했더니,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고 하셨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웃음> 이뻐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견뎌라. <웃음> <웃음> 왕관을 쓰려는다.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이뻐지기 느낌. 이뻐지기 위해. 코가 있다. <웃음> 어, 중간에 뭐 생겼다. <웃음> 야, 원장님한테 정말 큰절해야겠네. <웃음> 맞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살 유진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생입니까? 어, 02년생이요. 대성인이에요? 네. 네. <웃음> 아, 저 오늘 눈, 코, 이마 거상, 얼굴 지방 흡입을 하러 왔습니다. 와 오늘 완전 무슨 큰 행사인데요. 행사? <웃음> 맞죠. <웃음> 얼굴에 가장 큰 행사. 대수술이에요. 네. 고자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잘하시고 또희도회복실에서 봐요 바이바이 어때요? 너무 좋고 생각보다 진짜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음. 진짜 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모장님이 너무 진짜로 하셨어요 예쁘게 일주일 후에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오늘은 분목된 지 3주차가 되는 날이에요 일단 코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던 직반라인으로 나와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보시면 제가 원래 겹겹이 싼 거풀이었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한겹의에쁜라인으로 맞춰주셨고 원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붓기도 많이 빠지고 자리도 많이 다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는 제가 눈 수술이 세 번째였는데 가장 잘 되고 가장 회복력이 빨랐던 수술이 이 수술입니다. 제가 원래 눈 수술하고 붓기가 4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한달 만에 이렇게 예쁜 눈이 된거 보면은 원장님께서 실력이 진짜 좋으시고 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다음 3개월 차 후기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오늘 어디 이 순간에 최소한 행동? 접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한번더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서울 사는 스무 살 유진입니다 네. 눈, 코, 이마 거상, 얼굴 지방 흡입, 신부부 제거 했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고 자존감도 되게 낮았었고 우울증이 오겠다 해서 성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응. 원장님이 되게 응. 젊어 보이셔가지고 응. 원장님이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일단 되게 친근하셨고 친절하셨고 엄청 상냥하시고 응. 그러셨어요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다 맞춰주시는 분이시고 모르는 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음 친절한 학교 선생님 같은 <웃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유진 양이 화려하게 하고 싶다 했더니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고 하셨어 네딱 그런 느낌 <웃음> 블랙 앤 화이트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병원 이미 지웠거든요? 되게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라가지고 실장님들이랑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그러셔서 더 좋았어요. 코도 별로 안 아팠는데 이마 거상이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딱 그날 새벽만 아프고 이마 거상은 코가 제가 처음 에봐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5일까지 계속 약만 먹고 자면서 지냈어요. 붓기는 제가 원래 눈수술하면 3개월 정도 이상 가는데 붓기도 엄청 지금 빨리 빠진 편이고 원장님이 잘해주셔서 붓기가 빨리 빠졌어요. 제가 호박즙도 한 박스 사놨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음. 한강 가서 산책이 최고인 거 같아요 땅이에요그게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아. 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음. 그 정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꺼번에 했는데 네.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뻐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견뎌라? <웃음> <웃음>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지기위해네 아, <웃음> 알겠습니다 완전 눈이 커졌다 변했다 잘했다 칭찬 들었어요 엄마께서는 성령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하신 걸 보고 완전 신의 한 수였다 잘 됐다 예쁘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엄마께서도 좋아하세요 아빠는 다수 치셨어요 잘 됐다고 완전 성공했어요 어, 어떻게 어떻게 성공했어요? <웃음> 아, 인스타는 완전 폭풍 업데이트를 했고 음. 증명사진은 시험 끝나고 음. 찍으러 갈 거예요 어? 자존감이 어. 되게 올라갔고 어. 행복해졌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도 항상 아. 뭔가 위축된 응. 그런 느낌이었는데, 응. 이제 그런 거 없이 응. 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응. 그 점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거울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웃음> 코가 <응>. 있다. <웃음> 어, 중간에 뭐 생겼다. 응. 화장을 안 했는데도 화장을 살짝 한 느낌? 200점이요. 기대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웃음> 네, 맞아요. 야, 원장님한테 정말 큰절해야겠네. <웃음> 맞아요. <웃음> 좋았던 점은요 이마 거상을 하고 눈이 완전 뜨기가 편해지고 또렷해졌고 이미지가 약간 똘망똘망한 그런 느낌으로 개선됐고 겹겹이 쌍거풀이었는데한 겹으로 예쁘게 떨어졌고 코도 진짜 잘 돼서 행복하고요 얼굴 라인 결도 정리됐고 매끈하게 너무 많, 많아요 그런자 <웃음> <웃음> 그러면 아쉬웠던 점 그건 정말 없어요 아쉬웠던 점 네.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봐 없어요 자존감을 찾으려고 책도 읽어봤고 유튜버도 검색해보고 안한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원을 가는 게 답이었습니다. 제 자존감과 자신감을 새로 건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웃음> 최고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 4개월 차 되는 후기 영상입니다. 눈, 코를 보여드릴게요. 주변에서 항상 예뻐졌다고 너무 잘 됐다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화려해져서 화장도 요즘에 되게 조금 연하게 하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눈, 눈이 정말 제가 원하던 그런 똘망똘망한 스타일로 돼서 정말 만족스럽고 코도 보시면 제가 원래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했는데 딱그 과하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예쁜 화려함이 돼서 정말 만족스럽고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